결국 여기로 다시 왔어 와버렸어 <웃음>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<웃음> 결국 와버렸어 <웃음> 죽여줘 죽여줘 <웃음> 죽여줘 <웃음> 아유, 왜 다시 돌아가는거야 그냥 죽여줘 <웃음> 아, 제기랄. 아, 이 제기랄 아, 이선늘한 감각, 오랜만이군뭐 <웃음> i <웃음> 어, <지금> 기만하나 <웃음> 계속 꼽주네 노인 공 t 할수 있나요? 되던가? No. <웃음> 아, 제제랄 <제기란. 웃음> 어, 뭐야? 이게 이게 다? <웃음> 본 모습이잖아. <웃음> 에 이거 이 집은 제거에요 이제 <웃음>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선생님들? 저 이제 곧 있으면 서른인데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<웃음> 겁나는 건 아니겠지 <웃음> 뭐하는 거야 진짜 아저씨 데리고 이런 게임 하라고 시키지 좀 마세요 제발 에이 <웃음>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피밖에 없어 이거 와 아니 막았잖아요 어 아야 아, 씨, 페링이 안 되나? 내가 내가 그냥 못 하는 건가 패링을 아, 잘 모르겠네. 안 돼!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. 잘 막는 게, 있... 아, 뭐야? 싸움이다! 아, 씨. 야, 니네 대빵 죽었다고 지금 이 난리냐? 너희들?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 h 이 i Mark. 젠 뭐야? 야, <웃음> n o n no. 어 아, 뭐야 음,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그런데 지금 내구도가 없어요. 지금 뭐 그떻게 <웃음> 아니 무기가 없어. 이게 말이나 되냐고. 네 무기를 내놔라.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주... 아 잠깐만 내가 죽겠다. 아 씨. <웃음> 으아 재기랄. <웃음> 아자 내구도만 있었으면은. 여기 <웃음> 괜찮은데 여기? 아니 난 아무 말 하지 않겠어 내가 여기서 디인무신이 좋다고 하면은 뭐야? 헬리르 사실 좋은 에이그. 거잖아? 몸은 솔직하구만 또 이렇게 말하겠지? 그지같은 망자 쉐끼들 녹 코멘트 하겠습니다 전편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게임 소리가 너무 아 게임 사운드까지 컨트롤 해야돼? 아 알겠습니다 아 동료 연구원 <웃음> 저는 BGM 끌게요 그냥 이거는 이 자식, 어, 근데 좀... 내가 애가... 어우, 강해 보인다. 야, 어... 어... <웃음> <웃음> 아... 여기 내려가면은 내가 올라가지 못할 때고, 보니까 저 하나에다가 저기 누워있는 애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, 이거 안 되겠다.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. 오. 아이고, 넌 뭐냐? 할머니들? 예, 네, 다 죽였는데요. 꼬아가지고 있을 놈는 쓰레기야. 아니, 계속 꼽주잖아요. <곱> 그래서 <웃음> 죽였지, 죽어서도 이제 꼽을 줄수 있나? 그래서 죽여줬지. <웃음> 그러니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요. 나한테 모욕... 매복이 있는 것 같군. 네스! <웃음> 음음 음. 음, 음, 아, 음, 음. 이잔모션 좋죠? 음. 아, 아니아 앞이 아, 별론데. 별 별로거든. 흥. 예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위에서 막 던지네. 아우. 아. 노. No. 아 너무 늦게 마셨어 벽이요? 뭔벽아 뚫어주려고 폭탄 던져준 거구나 어디보자 사다리가 사다리가 어? 도시. 총알같이 튑시다. 아, 나 뭔가 했네. 오,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아, 내 네, 이럴 줄 알았어. <웃음> 그래서 화톱불 어딨는데 화톱불이 안보여 여기는. 야 여기는 뭐 보스를 깨도 화톱불을 안주네 갓겜 뭐 이딴 똥겜이다이서 진짜 아니 체크포인트는 주야 줘야되잖아 보스를 깨면은 보스가 보스도 아닌 보스라서 안주는건가 왔다 아니 선생님 아니 왜요 왜왜 왜? 보스를 잡았잖아요 아니 어 <웃음> 아이씨! 남자답게 좀비라요. 이야 아씨 깜짝이야. 아나 뭔가 했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? 힘들다. <웃음> 너무 새로운 문명을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까 좀 힘들어, 이제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아, 힘 빠진다, 진짜. 내가 진짜 늙긴 늙었구나. 한 10시까지 보통 하는데, 이런 거 하면은, 보통 새로운 거 하면은. 근데 이게 상대가 이게 소울 라이크 게임이라